회사 옆에 있는 공원인데 강아지는 출입 금지네요. 몽실이 여기서 산책 못하겠어요. 음, 공원인데 왜 강아지가 안 될까요? 아마 베트남 사람들은 강아지가 볼일을 봐도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맨날 치우는데 좀 아쉽네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요즘 기분도 좀 안좋고 저쪽에서는 드라마를 찍는 것 같네요. 무슨 드라마일까요? 운동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베트남 공원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호수가 있고 그 주변으로 둘레길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여기도 규모가 좀큰 편이네요.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노이는 물의 도시라고 그래서 하노이에는 이런 호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볼 거예요. 지금 한국은 추우니까 영상만이라도 좀 따뜻한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해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춥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나와서 놀고 있네요. 동네 할머니들도 마실라 오셨나봐요. 우리나라처럼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걷고 있어요. 깊이가 4.5m래요. 목욕도 하지 말고 수영도 하지 말라고 써있네요. 위험지역이라고. 아, 오랜만에 해가 나서 너무 좋다. 여기 공원 바로 옆에 한국대사관이 있네요. 가까운 곳에 한국대사관이 있었네요. 한국대사관 담장은 우리나라 전통문양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쁜 꽃터널을 만들어놨네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